요즘 여자들 다 똑같이 생겼네. 찍어낸 것처럼. 확찍어버릴잭 니콜슨 리즈 시절 닮았대요. 아니 솔직히 안나아 에이 무슨 소리예요. 아씨 여자 만날 때다지우고라야다 어쩌라고. 만날 여자 있어? 요 <웃음> 안녕 미우들. 제이미 보유입니다. 바야로한한달 전부터 유튜브에서 댓글 보는 걸참 좋았는데 자꾸 저를 이렇게 은은하게 거슬리게 하는 그런 댓글들이 몇 개가 보이더라고요. 아주 대단해요. 어렇게 댓글들을 깃깔 나게 다는지 배우고 싶어서 대단해. 나를 좋아해 주는 미우들은 그런 걸 댓글 잘안 쓰는데 누굴까? 누가 이렇게 댓글을 다 신랄하게 다, 달고 다닐까? 누굴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조금 만만하게 보여서 그렇게 댓글에 다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전혀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오늘 한번 댓글을 읽으면서 아주 센 메이크업을 하며 보여드리겠어요. 껌 씹듯이 씹어봐야겠어요. 제가 이렇게 만만해 보이는 안경을 동글동글해 보이고 성격이 아주 어? 좋아 보이는 그런 안경을 쓰고 있어서 그런 댓글을 더다실수 있을 거라고 저는 참 이해합니다. 그래서 렌즈도 오늘 메이크업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대단한 렌즈를 가지고 왔어요. 이걸 끼면요. 아주 무서운 동태 눈깔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광기의 동태 눈깔을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내 잠옷 바지는 좀 가려줘. 자 어때요? 좀 락커 같지 않아요? 나만의 세계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한번 까불어봐라. 뭐 너네가 아무리 댓글을 달든 말든 나는 원래 무서운 사람이니까 어디 한번 까불어봐. 이런 느낌으로 한번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약간 거친 모습. 자듀이트리의 진정 패드를 좀 사용할게요. 을 저는 진정을 하면서 메이크업을 해야겠어요. 오늘 내 빡침을 아주 메이크업으로 승화시킬 거야. 휴 진정해. 오늘 로션 따위 바르지 않고 바로 그냥 냅다 베이스 깔아버릴게요. 왜냐면 난 거친 여자니까. 푸 쿠션 바르면서 바로 댓글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짜증나, 내 자신. 겉친 메이크업 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피부결 좋아 보이는 쿠션까지 놓치지 않는 이런 내 자신 짜증나. 사실 여러분 제가 이 의상을 에이브릴라빈 메이크업 해보려고 <웃음> 준비했었던 의상인데 이 의상을 이렇게 쓸줄 몰랐네요. 누군들 알았겠어. 아 근데 이 의상으로 에이브릴라빈 한번더 찍어도 괜찮긴 하겠다. 자 일단 하나 찾았어요. 요즘 여자들 다 똑같이 생겼네. 찍어낸 것처럼. 확 찍어버릴. <웃음> 포즈 잡아 그냥 확 그냥 사진 찍어버릴라. 너는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자야. 야, 야, 포즈 잡아봐. 찍어줄 테니까. 확 찍어버려. 아, 어, 강해져, 정민아. 사진 찍는다가 뭐야? 강해져. 뭐 이런 댓글도 있었어. 쌈마이. <웃음> 나보고 쌈마이래. 그런가? <웃음> 간단 명료하게 쌈마이 이렇게 달아 놨더라고요. 댓글 다신 분 저희 집 한번 초대할게요. 제가 또 돼지고기 쌈을 그렇게 잘 싸요. 저는 쌈 없으면 고기 못 먹는 사람이라서 집에서 고기 구워 먹을 때꼭 유난 떨면서 온갖 반찬 챙겨야 되는 사람. 그게 바로 나. 쌈마이. 자 이제 파우더 하겠습니다. 나보고 목잘 돌린다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막다잘 돌린다고 하는데 저 진짜 원래 사실 잘 돌려요. 나중에 차 사면 방향등 있잖아요. 나 여기로 왼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이거 다 빼버리려고. 왜냐면 나 목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호진해요. 뭐 이런 거 잘하죠? 목은 거의 걸스 힙합이야. 세상 거친 여자처럼 일단 파우더 처리 이렇게 해주고 그것도 무슨 댓글이 있냐면 잭 니콜슨 리즈 시절 닮았대요. 잭 니콜슨이 누구지? 잭 니콜슨. <웃음> 잘생기셨어. 아니 솔직히 안 닮아 에이 무슨 소리예요. 아짜증난내 자신 잭니콜슨으로 보일 거 아니야. <웃음> 아좀 웃겼다 이거는. 아 재밌었어. 에써 웃어본다. 제가 있잖아요. 닮은 꼴다들어갔어요뭐 송강 님들어봤어 송강 님은 기분 좋았거든요. 송강 님 들어보고 배우 이선빈 님도 들어보고 모델 정영 님도 한번 들어봤는데. 아잭니콜슨까지는좀 감당 못 하겠어요 저. 책임지세요. 아 근데 강아지 오지 마, 감자 오지 마. 내가 이렇게 너처럼 귀여운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는 걸지키면안 돼. 오늘 나 거친 언니. 자, 오늘은 이 팔레트 사용할 거예요. 에이블랙의 글램 체인지 멀티 팔레트 벨벳 와인이랑 이런 어한 팔레트도 같이 사용할 거예요. 이거는 세포라에서 샀는데 어반디케이 거거든요? 뭔지 잘 기억이 안 나. 왜 샀는지도. 이 벨벳 와인에 이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또 댓글이 여러 개 되게 많았거든요. 아토 나오게 왜 자꾸 뜨냐는 식으로 자기 토 나온다고 왜나 뜨니?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 유튜버에 물어봐야지. 쇼츠 측에 물어보세요. 내가 내보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날 따라 좀 토가 나오셨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카톡 주세요. 내 주변 병원 해가지고 이렇게 서치해서 제가 한번 기깔라는 병원 한번 찾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다들 내 쇼츠 보고 많이 킹받았나봐. <웃음> 댓글이 너무 웃겨. 아니 그냥 물음표 딸랑 하나 단 댓글이 왜 이렇게 킹받지 어? <웃음> 이런, 이런 느낌의 댓글이 하나 있거든요? <웃음> 그리고 바로 검정색 섀도우 나가볼게요. 아주 강렬하게 이제 스모키를 해봐야 되겠어. 다들 까불지 마. 아니 근데 제가 원래 정말 악플 같은 거 정말 안 달리는 채널이었거든요? 그런 악의적인 댓글들이 정말 안 달리는 채널이었는데 요즘 쇼츠가 막 조회수가 오르다 보니까 <웃음> 은은하게 빡치는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하나 둘씩. 방금 보여드렸던 것들은 다 약과거든요. 좋아요, 저는. 다 관심으로 생각해서 괜찮은데 근데 전 그냥 신기해요. 사실 뭐 악플을 달면 원래 안 되는 거지만 진짜로 달아본 적도 없고 그냥 댓글 같은 것도 원래 잘안 달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미우들도 신기한 게 연예인이 이렇게 좋아도 막 댓글 달고 궁금증을 가지고 좋은 말을 남겨주고 이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에요. 악플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우리 미우들은 좋은 거 달아줄 때가 시간을 쏟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24시간 중 고작 5초일 수 있지만 그 5초를 나한테 쏟아주어서 그렇게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는 게 너무 신기하고 고마워요. 그리고 악플러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신기해요. 굳이 그렇게 앞에서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말할 수 있으면 몰라. 근데 그렇게 댓글로 다는 행위가 하고 싶나? 그게 좀 신기하긴 해. 근데 제가요 이상할리 많지 좀 이런 거에 은근히 멘탈이 강해요. 제가 멘탈이 약한 줄 알았는데 악플에 대해서는 좀 멘탈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재밌어요. 나 점점 빡치면서 지금 검정색 섀도우 영역 넓혀지는 거 보이세요? 점점 빡치네 이거. 그라데이션 분노네자이 빡침을 승화하기 위해서 남색깔 섀도우도 사용을 해볼게요. 댓글 하나 더 읽어볼까? 화장 진짜 잘하신다. 내 친구 남친이랑 100일에 여행가서 생활 보고 남친이 권태기 온것 같다고 헤어지자고 했다는데? <웃음> 어못대 먹었어 진짜. 왜 그래? 아니 근데요.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속상해할 게 하나도 없어요. 화장 전후 다른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남자들 중에서도 꽤 있어요, 요즘은. 남자분들 많이 꾸미시니까. 근데 나는 내 남자친구가 그냥 내가 화장 전후 다른 것 때문에 나를 차버리고 나, 나보고 막건태이었다고 이러면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 <웃음> 개새끼.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을 찾아볼 것 같습니다. 애초에 그런 사람들은 그 외적인 모습만 보고 나를 좋아했던 거니까 인생에서 쓸모가 없죠. 100일에 찾아서 고맙다고 어서 감사제를 올리세요. 펄을 올리려 했는데 펄이 어디 갔지? 마치 지금 내 멘탈처럼 어디 간 거지? 조금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짝 아껴가면서 펴발라볼게. 장난 아니죠? 짜잔. 그리고 모라색 글리터도 발라줄 거야. 왜냐면 방금 되게 빡치는 댓글을 발견했거든. 민망한 이 댓글. 흑인이 백인으로 변하는 거 정말 신기하네요. 부모님 두분 중에 혹시 자메이카 국적이신 분 있으신지. 너 이름 뭐니? 진짜 창피하다. 게다가 이거 유튜브 닉네임 생놈스키예요생놈스키저 이거 욕한 거 아니에요? 아주 그냥 창피해. 이걸 지금 내가 유튜브에 내보낸다는 자체도 너무 창피하다 얘. 정신 좀 차려. 몇 살이니 너? 딱 봐도 그냥 어려 이건 내가 찐텐으로 좀 속상해서 빡이 친다 진짜. 아 그리고 제가 사실 이렇게 굳이 핸드폰 보지 않아도 정말 기억나는 댓글들은 딱그 밖에 없어요. 뭐 중국인 같다. 소위 막그 중국인들을 비하하는 그 단어 있잖아요.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중국인 같다고들 많이 하시는데 왜 중국 틱톡 같다고 하시는 건지는 알것 같아요. 너무 정확하게 알것 같은데 저는 중국인 아니에요. 혼혈이냐고 그런 의문 가득한 그런 댓글도 있었는데 혼혈도 아닙니다. 사실 저 혼혈 같다는 소리는 옛날부터 들었었거든요. 진짜 어렸을 때? 어렸을 때도 저가 약간 좀 한국인 같지는 안 생겼었나 봐요. 그래서 막 엄마가 저 없고 시장 같은데 돌아다니면 그 시장 할머니들이 아빠가 미국 사람이요? 그랬대요 <웃음> 근데 좀 그때 당시에는 혼혈 되게 안 좋게 봤으니까 그런 좀안 좋은 시선으로 막 바라봤나 봐요. 참 우리나라도 너무 꽉 막혀있어. 마치 한달된내 변비처럼. 아 그리고 뭐 그런 댓글들도 되게 많아. 좀 보면 여자들 만날 때뭐 조심. 아시 여자 만날 때다 지우고라 해야겠다. 막 이런 댓글 많거든요. 어쩌라고. 만날 여자 있어요? <웃음> 아니, 진짜 막상 여자 만나본 분들은 이렇게 댓글 안달 텐데 말이지. 수상해. 너, 너 여자 안 만나본 거 같아, 너. 너 누나가 뒤져볼 거야, 너. 아니, 이 댓글 너무 웃겨. 얼굴에 집을 짓는구나. <웃음> 아니, 나보고 얼굴에 집 짓는데. 그리고 이 사람 닉네임도 너무 웃겨요. 미스터리야. <웃음> 아니, 진짜 내 화장이 미스터리했던 거지. 나보고 얼굴에 건축한대요, 여러분. 건축학과 나올 걸 그랬어. 나 이제 좀 무섭죠, 여러분? 저랑 눈싸움하면 5초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보고 막 성계라는 댓글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냥 성계다, 아우 그러면 뭐해 성게인데막 이런 댓글도 있고 막 나보고 성형 뭐 이것저것 다 했는데 안면 윤곽이면 턱 필러면 이마 필러, 코, 콧볼 앞트임, 뒤트임, 쌍수 눈매교정 다 받아도 쌩얼이 저 정도인 게 불쌍하대. 아휴... 코드 글로컬러 브러쉬 라이너 브라운. 아! 나 해결책을 찾았어. 아! 하나 더 해야겠다. 아! 당장 바비톡 알아봐야지. 근데 나 여기서 틀린 거 너무 많아. 나 콧볼이랑 뒤트임이랑 눈매교정이랑 턱 필러, 이마 필러 안 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려고 이제. 너가 뭐라 했어? 근데 저는요, 오늘 이렇게 제가 난리 생난리를 펴도 쇼츠는 계속 제 텐션대로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미유 중 하나가 이런 댓글도 달았어. 원래 텐션대로 하세요. 원래대로 하시는 게 제일 예쁘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도 이렇게 달아주셨거든요? 사실 저는 우리 미우들한테 되게 고마워요. 사람이 짜증나게 만들어버리는 요런 댓글들 곳곳에 이렇게 빌런들이 숨어 있어도 나 우리 미우들이 좋은 댓글 달아주면 2주 동안 화장실 못 갔다가 화장실 가서 다 뚫은 사람 마냥 그냥 확 행복해져. 저는 우리 미우들 좋은 댓글 덕분에 먹고 삽니다. 자 여러분 저 하이라이터 지금 바르기 전에 행복한 댓글을 발견했어요. 일단 저좀 축하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보고 미안하지만 꾸며도 내 스타일은 아니네.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안녕, 안녕, 안 감사합니다! 저도 바라지 않았는데 미안하지만 꾸며도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해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블러셔는 로즈 컬러로 살짝 사선으로 들어오는 느낌?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살짝만 굴려줄게요. 그리고 오늘 화난 사람이니까 저피 흘리는 느낌으로 제로 벨벳 틴트 좀 발라줄게. 이거 뭐야, 빌런 베스트였나? 거친 여자니까 립 브러쉬 따위 필요 없지. 저 처음에는 은은하게 빡쳤는데요. 지금 다 메이크업이 끝나니까 되게 빡치네요. 이 빡침을 메이크업으로 승화하기로 저 약속했잖아요. 아이라인을 좀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세상과 단절한 듯이 이렇게 해보는 것 같아요. 살짝 불쌍해 보이게. 얼굴이 되게 무섭게 생겼지만 세상과 단절한 느낌. 그래서 약간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 마지막으로 우리 악플러들에게 전한다. 모든 관심 좋게 보고 있어요. 정말 다 좋은 관심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더 달아도 돼요. 열심히 아주 신랄하게 나한테 더 달아도 되지만 우리 하나만 약속합시다. 그러니까 그 누구야, 그 상놈 스키랑 동남아인 막 이런 거 이런 댓글은 절대 달지 않기로 우리 약속하도록 합시다. 누나가 달아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나도 엄마야, 나도 딸이 있는데 너희가 시키면 안 되겠다. 오늘 제 교육 세계관을 또 단단히 다짐하고 가게 되네요. 빡침을 메이크업으로 승화하면서 악플 읽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메이크업이 재밌으시진 않았을 거예요. 이거를 하고 다니실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음에도 또 만나요. 너네 빼고! 너네가 누군지 알 거야. 리뷰들 안녕!